이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갔더니 모든 어, 축복가자한테 보나 정말 11월달이 되면 큰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 한국하고 일본 있는 모든 식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죽음을 각오하면서 와요 이번에 철창축제에 바로 다음 3주 후에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간인데 정말로 미크로커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와야돼요. 여기서 내전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님 사랑하고 이대왕님 사랑하고 아버님삼땅을권을 사랑하고 말만 하지만 전쟁터에서 진짜 나타날거지. 보령! 안그러면 그냥 뒤에서 TV 보는 것처럼 어 이대왕님 가서 죽으라고 보라고 가짜 사귀놈을 <목소리> 아버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했으면 은 진짜 죽을 수 있어야 돼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전세계 좌파놈들 싸워야 되면 은 죽음을 두려워면안 돼. 여자들 이거 여자들의 문제예요. 여자들! 여자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좌파놈들의 협박들 들어! 어 내가 아이들도 있는데 가정도 있는데 자파놈을 싸우자면 가정과 아이들 다 죽어. 암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온 몸이 죽어. 사기파. 그러니까 이번에 철창 축제가 그렇게 어? 심각한. 그 당시 되면 많은 폭동들이 많이 있는 거야. 자파놈들이 이제 폭력을 쓰면서 사람을 쏘고 그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스토 위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편하지 그 시간이 왔을 때 어, 어내 직장 때문에, 어, 내 애들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핑계가 항상 나죠 그리스도는그핑도안 했어요 핑계 안 했어요 아버님은 그 핑계 안 했어요 사기놈들만 그 핑계 아놈들만큼 <놀들> 실체적인 왕과 제사장들과 왕비들과 부인들이 하나님 모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평화군 경찰들이 전쟁터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은 놈들이 반역자들 겁쟁이들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가벼운 거 아니라고! 법에서 그것이 어? 나리스 캐번넛 보내시면 사형 사형이요 사형 사형이요 사형. 말로만 아버님 보호하고 3대 원권 어? 랑천쟁터는 싸운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벌리즘으로 심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체적인 싸움에도 가짜들과 진짜들이 분리돼요 양들과 염소들이 분리돼 진짜 아버님 위에서 죽음도 할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와 아버님 위에서 말로만 죽겠다고 하면서 배신하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 사기놈들이 뭐 어 적찰 축제 못 온다고 가고 싶은데 나뭐이 이, 가자 뭐냐 자 격리 해도 해야 되고 뭐너 이렇게 하면서 이뭐 아, 일도 빠져야 되고 <웃음> 직접 좌파놈들이기면은 여러분 일이 없을까? 감옥과 사랑을 당해 가짜적인 핑계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과 손자들까지 다 학살, 대학살 돼요. 대학. 이렇게 바보들이 <목소리> 가짜 사기꾼들 너희들이 진짜로 아버님의 전쟁터에서 나타나지 않는 놈들이 가짜들과 친들 불! <목소리>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영원히 살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린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안 그러면 가짜야. 왜? 우리 죽으면 우리 영광있게 아버님 옆에 갈수 있는 거야. 참부님 다시 만나시고 또 특별히 좌파 놈들와 사탄주의 놈들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죽었으면 그것도더 영광 자리 없죠. 가짜 놈처럼 사기 놈처럼 말만 이대왕님과 삼대왕권과 참부모님 사랑한다 하면서 전쟁터싹 없어지고 그런 놈의 지옥 둘을 더 높은 지옥. 가짜 놈들 사기놈. 이 대왕님과 삼 대왕권과 국지님 감사반장님과 아버와 아버님과, 아버님과, 아버님과 참죽어라 우리가 말하고 있지. 너희들이 어? 몇년더살수 있게 잘로 살지 못할까 자파놈들이 장악하면 벌써 다 리스트에 담기 들어있을 때 대학살 후보자 얼마나 사기놈들 많은지. 참. 핑계 진청 자식다 아버님은 얼마나 심각한 사탄과하는 싸움,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버님의 3대 원권과가인화 아버님,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감동적이기 위한, 아니야! 무슨 드라마 찍기 위한, 아니야! 실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어시도록, 여성 포르노 충독되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가인와 벨벌과 참모님을 사랑하면은, 코로나 바이너스와 뭐, 뭐, 뭐, 기차 이리 이거는 문제는 아니야, 이게! 철창 축제는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 안 나타난 난 놈들이, 배신자들이야. 우리한테 침 뱉는 거예요 그런 놈들 보기 싫 어? 보지도 않을 거 미국이 죽게 되면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좌파 놈들이 들어가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요 미국이 죽게 되면 은여러분들다 죽어요. 그거 알죠? 한국 자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 죽여. 도망갈 수 없다고 피해할 수 없다고 핑계할 빙괴! 수 없다고 전쟁터에 와있어요. 이제 며칠만 도망할 수 있지 어느 날에 그 대가가 와요. 여러분한테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다 지옥에 살게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 사람들이 전쟁에 싸웠어요. 그 미래 지옥을 아니까 자파놈들 사탄주의 놈들이 장악하면 미래 지옥을 만들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 어?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르셔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왕구에 올수 있다 심각하게, 우리, 어, 오늘 이 비디오를 다, 어, 한국, 일본 식구들과 세계 식구들한테 보내야 돼. 우리 이상형 회장이 한국에서 이, 이, 이, 이 내용을 전 한국 식구들 보내고, 어, 우리 그룹들이, 또 에리카와 카이초가, 어, 일본의 식구들 다 보낼 거예요 어, 난 그런 말안 들었다고, 여러분, 핑계 못할 거야. 철창 축제 왔을 때 우리는 다 여기에 누판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는 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철창 축제 하는 거야. 안티파 비엘모이 상위 놈들, 막스 이 폭동 어, 놈들이 다 와. 그런 조건 세우지 않으면서 그냥 TV 보면서 TV 통하면서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사기놈이에요 어떻게 TV 통하면서 전쟁 싸워요?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놈이 죽을 놈이에요. 자사기노 영원토록 세세 대대 손손, 갑자기 반역자 이름을 붙일 거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거야. 말로만 아버님의 상대모권과 함께 전쟁터 쓴다고 했지, 마지막 순간에 도망갔다. 사기꾼 그런 놈 되지 마여러번의근본마의 양심은 알아 핑계코만 하라 이대왕님과 삼대왕권과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과 삼대왕권과 국진 어, 어, 감사원장님 가정과 우리 아이들다 전쟁터에 놓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 핑계하지 않아. 우리는 직업 핑계하지 않아. 우리는 모든 걸 전쟁터에 치고. 왜 우리는 이런 거안 하면은 사탄 세계가 사탄의 왕국이 전 세계 덮으니까 더 심한 벌과 역사가 이나요 여러분 알죠 성경 역사에 약속의 민족들이 어? <웃음> 책임을 안 했을 때그 미크로 코스모스는 마크로스스 망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알죠? 그 원리 아는 사람들이 막막 뭐 핑기 핑계 뭐뭐 코비드 코로나 핑계 뭐뭐 기차격리 사기놈들 가짜놈들 원리 몰래 놈들 참. 세상에 님의 아들딸과 평화군 경찰인들이 죽음을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여러분은 총기 소유 없으니까 말로만 총기 소유 지지한다고 할수 있으니까 실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목숨을 걸면서 총을 갖고 다니는수없으니까 이런 가짜 놈들이 있는 거야. 실체적으로 여러분은 총기 들고 마음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총기 난사장이 이러면은 나는 죽어도 싸운다. 나 모르는 사람, 나 싫은 사람들도 보호한다 나는 어, 시민 경찰이다. 이것을 실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실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결정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대왕님과 삼대왕권과 우리 사랑하는 국지님, 만산님. 말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말 하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더 싸우고 있으면은, 어, 여러분 3년, 5년 동안에 미리 준비하고 했으면 그냥 도망간다고. 코로나 자격리 핑계로. 그런 그런 그런 놈들이 사기 놈 사기꾼들 입장에서도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중에 사기꾼들. 믿음 있는 척만 하는 놈들. 아버님을 사랑하는 척만. 아버님의 후계자 상술 속 대신에 이대왕과 3대왕관과 국진감사위 원장님 가정 사랑하는 천만 여러분은 가짜 하지 말라고 진짜면 진짜 하라고 말로 안 한대! 한 번도 그런 바보 같은 핑계, 반약자리, 사기놈들의 핑계들 듣게 되면은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이상형 회장과 어? 에리카와 카이처가 그런 보고나 한 번도 안 듣고 싶어, 한 번도 안 듣고 싶다. 그그 그런 내용들이 사기 놈들의 내용이야. 무슨 거론 때문에 못 온다. 고 사탄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 세계적인 세계 대전이 있는 앞주는 직전인데! 그거 모르고, 어, 내 일주일에 다 격리하니까, 내, 어, 내 직업을 잃을 줄지 몰라. 목숨을 잃을 거야, 이 바보야! 자파놈들이 들어오면은, 다 장악하면 세계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로아이큐, 멍청한, 어? 멍청할 수 있는지 몰라, 진짜. 사기꾼들이지. 이 방송 보는 분들 사기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기꾼 하지 말라고. 그런 놈들이 사기꾼 하지만 여러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창문님 사랑하고. 어?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국진 감사원장님 가정과, 어, 가인와 아벨과, 천일국과, 천일국 헌법과, 금, 주, 축복식과, 모든 것을 사랑하면은! 그런 사기놈 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이야 진짜. 진짜는 진짜를 알아! 두려워, 뭐야. 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버님 두려움 죽음을 두려웠던것 같아? 요 그런 사기 놈의 삶 사실 같아? 요강현실의 참모님이 두려움 아,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 같은데? 여러 정말로 전부님 사랑하고 천일국을 사랑하고 천일국 헌법과 아버님의 3대왕권과 감사원장님과 모든 아버님의 정성을 사랑하면 은 우리랑 철창축제 전쟁도 같이 서야돼. 멍청한 무슨 커로나 무슨 자경이 핑계한 놈들이 사귀는. 이 비디오 우리 이성애 회장하고 어, 에리카와 가초한테 모든 아버님 권하고 있는 식구들한테 보내라고 할 거야 비밀없어! <놀람> 여러분은 얼마나 하느님을 또천부님을 아버님의 삼대왕과 천일국을 사랑하는지 보자고 우는 어차피 전쟁터가 서서기될 거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사귄다이제 김친짜들과 가짜들이 분리돼요염소들와 양들 내가다 왔어요 자! 이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우나간 테니 모든 어, 축복가지한테보내